느려! 느려 느려 그치? 그치? 그치? 그 밀어주는 느낌을 한번 느껴봐 퀵퀵퀵퀵퀵퀵 부드럽긴 하네 This is Sparta!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바이나 오 b <목소리나> 아니야 <목소리> 야, 올올 하네. 음... 회사도 못 당겼어. <웃음> 그러네. 오.